네, 안녕하세요. 버퍼 포인트조정호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버퍼 스위터 프로 버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버퍼 스위터 프로 버전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중심으로 이 사이트 맵과 연결된 것들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메타스포이트 탭블 쪽으로 뭐 프록시 다 잡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연결을 해보면은 이렇게 등록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시면은 이렇게 어떤 회색 색깔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아직은 저희가 이미지를 우리가 클릭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제 이렇게 그 회색으로 예,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요거 차이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시킨 거, 소개해준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어, 실제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인게이지먼트 어, 툴스라는 요 기능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캔하고 요것들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들은 뭐이 어, 커뮤트 니 버전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면 러 이제 프로 버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커버 그컨텐츠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파이더 기능하고 조금 다른 기능인데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디렉토리를 검사하는 겁니다임의적으로 이제 무작위로 디렉토리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요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일들을 어,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캔하기 전에 모든 디렉토리의 구조들을 파악하고 어떤 파라미터가들이 넘어가는가를 분석을 어느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디스커버 컨텐트를 한번 돌리도록 할 것인데요 어, 한번 잠깐 돌리고 그 다음에 제가 멈추도록 할게요 왜그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링크들 게 이렇게 클로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는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 딕셔너리 파일들을 다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개수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 요거는, 어, 다 돌리려면 시간들이 그만큼 많이 걸리겠죠. 자,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디스커버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session is not running 하고 있죠. 아직 현재 대기 상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파일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과 그 다음에 디렉토리 정보들 아니면은 이 파일 정보들만 볼 것이냐 디렉토리 검사들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16개 정도 단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또 단계 있고 또 단계 있고 단계 있으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요 파일 네임즈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하고 그 다음에 롱파일 리스트하고 롱디렉토리파일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모든 구조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하기 때문에 만약 요것들이 뭐한 100개씩 100개씩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00개씩 만약 있다고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이기 때문에 100개 100개 100개 검사를 하다가 이 아래 또 다른 디렉토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를 검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예, 줄여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 파일에 대한 이 디셔널 파일에 대해서 어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 수많은 요청들이 이제 보내지게 되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우리가 점검할 그 확장자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디렉토리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전 파일을 가지고 이 사이트 웹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 e s s i o n 를 not running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자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가 볼게요 지금 현재 다 검은색으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죠 어, 이 말은 뭐냐면은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 디렉토리에 직접적으로 이 버프 스위터가 이제 저 대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이트맵이 그 생성이 되게 되는 건데 요 사이트맵을 보시면은 여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 뒷단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렇게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파일 검사를 하는 것들이 쭉 돌아가고 있겠죠. 그 중에서 실제 동작 그 발견했던 것들만 이렇게 검은색과 그 다음에 회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돌리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돌리고 잠깐 멈추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계속 다 보기보다는 여기에 또 다른 또 기능들을 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난뒤에 저희들이 이제 어, 스캐닝을 돌리게 되는 건데 그 전에 여기에 있는 요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이제 서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디렉토리 구조를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난 뒤에 거기 안에서 혹시나 자신들이 찾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요 서치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요 서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관련된 일의 패턴들이고요. 패턴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로케이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로케이션 정보들이 어디에서 범위에서 찾 것이냐. 요요 요 말입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헤더 정보, 그다음에 이제 리스판스 응답값에 대한 헤더 정보들, 그다음에 요청값에 대한 바디 정보들, 그다음에 응답값에 대한 바디 정보들 어느 곳에서 이제 포함된 것을 자기가 찾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만약 패스워드라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내가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고를 누르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찾아집니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거의 다 대부분 리퀘스트 아니면 리스판스 쪽일 거예요. 그러면 리스판스 쪽을 찾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들어가 있는 곳에다가 예, 형한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패스워드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현재 매칭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정도 매칭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이나 아니면은 요 주성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테스트 계정들이 이제 들어가는 현상이냐 아니면은 어,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인데, 로그인 페이지에 어떤 패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런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네이티브라고 하면은 패스워드가 등록되지 않은 애들을 찾아라이 예, 거꾸로 찾는 거겠죠. 예, 거꾸로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정한 그, 어, 그정규화 표현식, 정기화 표현식, 네, 표현식 그 다음에 이제 대소문자 구분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닫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게 g a g e 에서 파인드 d 멘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거에서 제가 자동으로 찾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저희가 이제 뭐 주석에서 어떤 패스워드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찾는 예, 그것들 수동으로 찾았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뭐 커멘트나 뭐 여러가지 그런 어떤 그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규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그런 아이템 커멘트 정보들을 여기에 보면은 뭐 패스워드나 뭐 같은 거 주석 처리 같은 거 찾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형태의 그런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 문자열들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뭐 중요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노출되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게이먼트 지 툴즈에 보면은 이제 파인드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스크립트 파일들,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들이 찾는 그런 목적으로, 예, 사용을 하곤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아, 이런 것들 스크립트, 특정한 스크립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어, 찾는 거구나. 예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내 취약점들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웹패킹에서는 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예, 사용한다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카피나 그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면은 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e스포트 스크립트라고 있거든요 어, 요거 기능은 앞에서도 이제 커멘트나 그런 데서도 예, 기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e스포트 스크립트를 하시면은 요거는 요 요거 찾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형태로 이것들을 이제 뽑아줍니다 e스포트라고 한다는 것은 밖으로 이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e스포트 내에서 url 정보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예, 그 다음에 어, 실제 요거를 그냥 카피, 클립보드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것을 카피를 하시면은 나중에 여기다 클립보드로 했을 때여기 나타나냐, 뭐안 나타냐, 자바 스크립트 정보들이 다 보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이 스포트 스크립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rl 정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것이 안것 그냥 이렇게 선택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 일부로 그 일부 일탄으로일탄으로 인게이지먼트 툴즈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 요거는 앞에 종합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디렉토리 구조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크로링을 했던 그 구조 내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